사랑과 극률로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 전부터 주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만물을 이끄시고, 새롭게 세우신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된 부부에게 주님 안에서 매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가정을 통해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태의 열매를 허락하시되 주님의 뜻 안에서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사랑하는 중에 더불어 허락하신 양가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화목한 집안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마음을 다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와 기도로 결정하는 가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더욱 믿고 나가게 하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주변의 많은 사람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증거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를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물질과 건강으로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가정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겐 귀한 성김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정직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 가정 안에 넘치는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